이 정도는 어. 이제 나도 그냥 뜰수 있을 테면 좋겠다. <웃음> 잊어버렸어. 뜰수 있을까? 그러니까 확실히 칠이 응. 굵어야 성취감이 있더라. 실이 얇으니까 잘안 돼요. 이렇게 진도가 안 나.